2022년 6월 고3 모의고사 44에서 45번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인터넷 방송이다 해가지고 실시간 인터넷 방송 이렇게 돼있고 인터넷 방송 특징을 알아야겠죠 쌍방향 그리고 실시간 그리고 상호작용 가능하다 그 다음에 영상 이미지 그다음에 음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라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웃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자가 한복 차림을 입고 이제 옛날 물건들을 이렇게 배치한 다음에 여기 채팅창이 나와 있죠 그래서 유화 유화 이렇게 하고 있겠죠 자 우리 문화 지킴이도 안녕 우리 전통 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문화지킴이 방송의 진행자 역사임당입니다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네요 자신을 소개 자 오늘은 과거 공중면에서 장식용도로 사용되었던 조화인 공중체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실시간 채팅으로 참여해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늘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주제 그래가지고, 궁중 채화를 만들어 볼 거라고, 어 보여주고 있죠.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실시간 채팅으로 참여해 주세요.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참여를 독촉하고 있죠. 자, 그리고 비세종 채화화는 꽃인데 채는 어떤 뜻이죠? 나와있고 비세종님 좋은 질문 채화의 채가 무슨 뜻인지 물으셨네요 여기서 채는 비단을 뜻해요 공중채화를 만드는 재료로 비단을 비롯한 옷감이 주로 쓰였기 때문이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는 어, 질문과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고받고 있죠 자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이제 그 오늘의 주제인 공중체화의 개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 사진을 보여주고 있죠 음, 사진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보여, 보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활용하고 있고 복사꽃 연꽃 월계화 등을 만들었대요 자이 중에서 오늘은 오늘 어떤 꽃을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골라주세요 해가지고 여러분이 골라주세요 라는 말을 통해서 또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 만들어 가는 겁니까 같이 만들어 간다 같이 컨텐츠를 제작한다는 그런 기분을 되게 만들죠 자 그리고 나서 월계화 월계화 만들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햇살가드님이 말씀하신 월계화로 결정 이렇게 하고 꽃잎 마름질부터 해 보겠습니다 해서 붙어라고 했으니까 순서겠죠 그리고 먼저 비단을 두 겹으로 겹쳐서 이렇게 꽃잎 모양으로 잘라줍니다 꽃잎을 자를 때 가위는 그대로 두고 비단만 움직이며 잘라야 해요 해서 보이시죠 이렇게 돼 있고 비단만 움직여서 그래야 곡선은 곱게 나오면서 가위 자국이 안 남아요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크기의 꽃잎을 여러 장 만들어요 자 다음은 됐죠 그래서 먼저 다음 이거는 <웃음> 순서를 나타내는 구조 표지입니다 뜨거운 인두에 밀랍을 묻힌 후마름지한 꽃잎에 대고 이렇게 살짝 눌러주세요 보셨나요? 녹인 밀랍을 찍어서 꽃잎에 입혀주면 이렇게 부피감이 생기죠 자 이렇게 하니까 는 이제 또꼼꼼이가 방금 그거 다시 보여주실 수 있어요 해가지고 지금 쌍방향 소통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이 조꼼꼼이자 다시 갑니다 뜨거운 인도에 밀랍을 붙여서 꽃잎 하나하나에 이렇게 누르기 아시겠죠 필요한 꽃잎 숫자만큼 반복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걸 계속하면 정말 지루하겠죠 미리 준비해둔 꽃잎들을 꺼내면 짜잔 그래서 꽃잎을 이만큼 미리 만들어 뒀지요 이제 작은 꽃잎부터 큰 꽃잎 순서로 겹겹이 붙여주면 완성 다들 박수 참고로 공중채화 전시회가 다음 주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시에서 열릴 예정이니 가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해가지고 광고 광고 놓고 있겠죠, 지금. 이거, 동그라미, 동그라미 씨의 제, 그, 후원을 받아 영상을 제작한 거겠죠. 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씨의 사는데, 전시 지난주에 이미 시작했어요. 아이랑 다녀왔는데 정말 좋았어요. 아, 전시회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이 엄마, 아 엄마님, 감사. 자, 이제 마칠 시간이 혼자 설명하고 1 0번까지 보이려니, 미흡한 점이 많았겠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도 하고 있네요 자위 방송에 반영된 기획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웃음> 다 읽지 않았네 자그러고 나서 영롱이 영롱이는 오늘 진짜 우울했는데 언니 방송 보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 오늘부터 언니 팬 할래요 사랑해요 이렇게 해서 힘이 납니다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서 로 사랑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나비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있죠 자위 방송에 반영된 기획내용으로 어,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접속자 이탈을 막으려면 흥미를, 흥미를 유지해야하니 꽃잎을 미리 준비해 반복적인 과정을 생략해야겠군 자이 부분 맞죠 어, 왜 맞냐면 여러분 그 지루하면 안되잖아 지루하면 나가버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흥미를 유지해야 되니까 꽃잎을 미리 준비해서 반복적인 과정을 생략을 해서 나가지 않도록 만든 거겠죠 그래서 답은 1본이겠네자 근데 가장 적절한 거니까 선택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소규모 개인 방송으로 자원의 한계가 있으니 제작진을 출연시켜 인두로 밀랍을 묻히는 과정을 함께 해야겠군 해가지고 이 부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혼자서 자 혼자서 설명하고 시범까지 보이려니 미협한점이 많았겠지만 이 부분에서 알수 있고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편집을 할수 없으니 바람실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것을 대비해 미리 양해를 구해가 구해야겠군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양해를 구한 과정은 없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사적인 매체인이 방송에 긍정적 평가하고 고정 시청자 등록을 부탁해야겠군 자 그러면 좋아요 구독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죠 방송 도중 접속한 사람은 이전 내용을 볼수 없으니 마무리 인사 전에 채화 만드는 과정을 요약해서 다시 설명해야겠군 다시 설명하는 부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임을 알수 있네요 자 45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5번 보기를 바탕으로 AE에 파악할 수 있는 수용자의 특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실시간 인터넷 방송은 영상과 채팅의 결합을 통해 방송 내용의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문제를 풀고 맞추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런거 개념을 한개씩 한개씩 이런게 나올 때마다 쭉나가야돼 그래야 여러분의 실력이 느는거라고 자 예컨대 수용자는 방송중 채팅을 통해 이어질 방송의 내용과 순서를 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여기가 여기서 보여주실 수 있어요 해가지고 순서를 정하게 만들었죠 자 이미지 생방송의 내용을 추가 다시 보여준다 추가 보충 정정하게 하는 등 능동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 생산자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한다 여기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정하고 있고 A. B. C. 세은더 알고 싶은 내용을 질문함으로써 진행자가 방송 내용을 보충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채화는 꽃인데 채는 어떤 뜻이죠 해가지고 보충 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리고 햇살 가득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밝힘으로써 진행자가 생산할 내용을 선정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 그래서 선정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 월계화를 만들어 주세요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맞죠. 자, 그리고 꼼꼼히는 제시되지 않은 부분을 추가하도록. 자, 제시된 거잖아. 방금 그거 다시 보여 주실 수 있어요? 해 가지고 제시된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주도록 하는 거지 제시되지 않은 부분을 추가하도록 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아음맘은 제시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추가로 잘못된 부분을 언급함으로써 진행자가 오류를 인지하고 정정하도록 하고 있다. 자, 잘못된 부분 뭡니까? 이미 지난주에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정하도록 하고 있다. 맞죠? 그리고 이 e. 영롱이 우울했는데 감정 변화를 제시함으로써 진행자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2022년 고3 6월 모의고사 44번 45번 해설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이것들 볼때 언어와 매체잖아 매체에도 여러분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지식을 그냥 책을 보고 지식을 공부하려고 하면 잠이 엄청나게 옵니다 맞죠? 도저히 볼 수가 없어 이거 다 아는 내용이지 이렇게 하면서 새로울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 보기에 제시된 이런 개념들 있죠 영상과 채팅의 결합을 통해 방송 내용의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내용과 순서를 정한다. 그 다음에 추가 보충 정정하게 한다. 이렇게 정서적 유대를 형성한다.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한다면 기억에도 많이 남고, 그리고 굳이 자기가 틀리지 않은 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내용에만 조금 힘을 줘서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